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은 V4의 서비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주제로 얘기해 볼 겁니다 우선은 넷게임즈가 이때까지 어떤 게임을 만들었고 서비스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넷게임즈의 첫 작품이죠 2015년 11월 18일에 출시한 히트 그 당시에 높은 그래픽과 테라, 리니지2를 만든 박용현 대표가 만든 게임이라는 점과 당시에 예능 프로에서 밀고 있던 유행어 히트다 히트까지 겹치면서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죠 리부트 버전 실패와 17년도 출시한 수집형 RPG 오버히트가 흥행하던 중이었고 어, 또 19년도에는 넥슨 매각을 준비하던 그때 서비스를 아... 종료하게 된 게임입니다. 그이후도 오버히트도 콜라보 실패와 업데이트 부진으로 유저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고 지금의 부입보만 남게 되었죠. 올해 9월 27일 넥게임즈 프로젝트 XH가 넥슨과 계약을 했는데 어, 바로 히트2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히트가 PC 게임으로 출시하려던 걸 작은 문제 때문에 모바일로 출시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V4가 성공하면서 그때 완성하지 못했던 히트를 히트2로 탄생시키려고 하나 봅니다. 이때까지 MMORPG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준비 중이라고 했고 V4에서 보여줬던 PC와 모바일의 크로스 플랫폼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기존 모바일 히트는 ARPG여서 p v p 면에선 재미도 있었고 대회도 열 정도였는데 어, 이거를 MMORPG로 바뀌어 버렸으니 V5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 현재 V4도 서버가 불안정하거나 어, 매번 패키지 파의 업데이트로 고여버린 유저 수와 전투력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여러 시스템 때문에 신규 유저는 성장이 힘든 점등 어, 예전 모바일 히트의 종료 시기와 지금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2가 나오면 은 자연스럽게 V4는 서비스 종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내게임지는 PC 콘솔 게임인 프로젝트 매그넘드랑고 IP를 이용한 프로젝트 DX 그리고 프로젝트 MX인 블루아카이브까지 다양한 게임을 출시 예정이고 그 중에 블루아카이브는 일본의 요스타를 통해서 이미 일본 시장에서 출시 당시 인기 1위까지 했던 게임입니다 이 서브컬처의 본진인 일본에서 1위할 정도이니 그만큼 매력있다는 이 소리죠 이번 8월 2일에 한국서버 공식 PV로 공개했고 매번 11월에 신작을 발표했었으니 올해 11월에 아마도 새로운 소식이나 블루아카이브가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게 장드가 다른데 설마 블루아카이브가 나오고 v 포가 서비스 종료할 일은 없겠죠? 11월이면 이제 2주 전이기도 하고 유효기간에 막바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7월에 달 프로젝트 매그넘의 넥슨과의 퍼블리싱 계약도 있었으니 내년에 이 프로젝트 매그덤의 CBT라도 체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때까지 경험상 네게임즈는 CBT를 한 적이 없어서 어 그냥 바로 출시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매번 신작 출시 준비 중일 때어 기존에 운영하던 게임은 약간 방치하는 듯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신작이 나오고 이전작은 서비스를 종료하기를 반복했기에 곧 2주년이 될부이보도그 그 과정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유난히 모바일 게임은 넷게임즈 게임만 1년 이상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매번 서비스 종료할 때마다 아쉽네요 곧 나올 신작에 앞서 v 보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작인 프로젝트 매그넘과 블루아카이브의 간략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